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다. 그죠? 이어서 너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내생편이다. 내생편 내생편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 죽는 그 순간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우리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맨날 인간이 죽고 난 뒤부터 천당 가갖고 천당이 어딨는지도 모르면서 천당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종교가 지금 뭐 잘못돼도 한단 잘못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좀 고칠거는 고치고 우리가 모든 종교가 우리 천봉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고레 문명에서 수메르 문명을 거쳐서 이렇게 종교들이 모두 탄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생편은 사후세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사후세는 뭐말 잘하고 그지 억지 잘 우기고 신비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잘하게 되면 줘. 음 많이 아는 것 같이 막 이랬보면 곤란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이론과 논리로서 우리가 이 내생편을 풀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생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인간이 그동안에 종교에 시달리다 보니까 종교에 시달려 보니까 종교에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가 전부 다 어쩌보게 되면 두렵고 어쩌보게 되면 궁금하고 어째보게 되면 어떻게 잘해야 되겠고 뭐가 뭔지를 지금 구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생이라는 것은 올 생이다. 내가 타고 오는 이 생이다. 그러니 인간은 언젠가 죽게 되는 거다. 그치? 지구가 멸망해서 죽던, 사고가 나서 죽던, 병으로 아파서 죽던, 나이가 들어서 죽던.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것을 내가 풀어놔놓고 20년이 세월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생의 부분에서 첫번째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아, 뭐 요새 인터넷 보면 뭐 검석에도 갔다가 대학에도 갔다가 뭐 천당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우리는 어떻게?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무슨 영화? 아마 신전의... 어? 신들이 생인가 뭐 시생인가 뭐 해갖고 지옥으로 가갖고 그거는 공상 강령하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 가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누구 말따나영혼도 교도소에 잡혀가갖고 있을 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도가 돼갖고 가게 되게 되면 영혼의 세계로 갈 때는 그러면 내가 저번에 무슨 했어요? 두둥실호라 고 그랬지? 이 범선이라는 거다. 그 자, 이 범선을 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두둥실호가 지나가는 길목이 있어요. 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쪽배를 타고 가지만은 여기는 두둥실호를 타고 가요. 그러면 어, 원래 천부계에서는 이 영혼이 이 태양계에서 존재하다가 수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별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무슨 겠네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두둥시로 천도가 돼 갖고 두둥시로 홀을 가게 되면 지금 우리 은하계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야 네. 엄청난 속도를 돌고 이면서 그타승 해갖고 이 두둥시로가 다른 그내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영혼도 다른 세계에서 온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여기 있는 것이 태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막 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구상에 있는 이 인간이 멸종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인간은 살아 있는 거야. 궁금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주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위치에서 지금 지구 태양계가 지구가 있는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별 쪽에 있는 이 인간세계 영원세계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너무 어려워 갖고 지금 다못 풀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어려워 갖고 방향만 안다 방향만 근데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영어 시나리오 <웃음> 그럼 아마 영화 시간에 나중에 영화, 영화를 만들 사람도 노겠지. 자, 이것이 태양계의 속도가 이런 식으로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튕기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줄에 따라서 이 은하계에서 이것이 쫙 가는 거예요. 이 범선을 타고, 응?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 어느 별까지, 어느 별로서 어떻게 간다는 것은 난 모르고, 자, 이 그, 가는 방향을 알아요. 응? 방향은 여러분들이 풀수 있어요, 나중에. 그건 어디서 풀까? 육경. 아, 네. 그거는 육경에서 푸는 게 아니고, 수련사 가정에서 푼다. 자, 이제, 이 내생경은 육경대학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수련사 가정에서 푸는 거예요. 육경대학 중에서 수련사 가정에서 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면, 우리는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뭐가 되길까요? 이 망자가 되는 거예요, 망자가. 구천세계가 아니라 망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인간과 귀신과 인간과 망자와의 차이는 단한 개밖에 없어요. 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망자는 무엇으로 푼다고 그랬죠? 망이를 가지고 푼다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망자수로서 풀게 되는 거예요. 망자수로서. 망자수를 풀게 되면 이 사람이 천도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도 실제적으로 나중에 다 알아요.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도 다 알게 되고 어떤 것이 얼마만큼 걸려 있는지도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행사를 하다 보게 되면 저악경을 풀죠. 제어경이한 하는데 큰 테마는 그랬지만 밑에 쭉 있는거에요 그치?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구슬이, 구슬이 있었잖아요 그치? 개수가 있지? 뭐 24개, 뭐 49개, 54개, 72개, 73개 그게 숫자는 정말로 과학적인 그 숫자의 논리법에 의해서 그것이 풀려 있는 거예요 궁금하기만 궁금한 것 같다 그거는 수술 술이... 자 그러면 망자는 그냥 가겠나 뭐 들고 가겠나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망자는 메고 가는 거예요 망태기를 한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엄낭을엄낭이라고 하는 거야요엄낭이 네? 있어요 엄낭은 어떻게 망자가 갈수 있는 어떻게 어, 그 길을 안내하는 그음낭이다빈 손으로 빈손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히 자기가 갈수 있는 망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망태기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담아 가야 돼. 무슨 자 있어요? 자기에게 망자가 망자는 이 망태기가 주는데 망태기를 어떻게? 염라대왕인데 염라대왕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망태기를 들고 가면서 이 속에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을 뭐 좋은 거 좋은 것만 다 골라 가지고 이 망태기에 담아 갖고 가 갖고 심판을 받는 거야 그냥 심판 받는 게아니 됩니다. 몇몇에 앞에 가고 그냥 해서 내잘못했어 해갖고 니, 니는 뭐 제가 어떡하고 이건 아니되는 거다 나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을 살아왔던 이 망태기 속에 인생을 담아서 가는 거야 인생을 담아서 망자가 가는 거야 그럼 인생에 담겨있는 망자의, 망자, 이 망태기에 담겨있는, 엄낭에 담겨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이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아무도 하나 풀어주게 되면 또 가다가 또 누구 사기 치묻고 일하겠지? 그래서 수련사 가정을, 이거는 수련사 가정, 내 생에 이거는 수련사 가정에서 풀겠어요. 우리는 이, 이 난장판이다, 그제? 온 천지, 가천진 뭐, 응? 나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함부로 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수련도 하고 누구말따 기도다. 응? 올바른 길을 터득하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 한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일반 사람들 이거는 푸는 방법은 공개는 하지 않고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풀어주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제사를 지낸다. 그죠? 제사는 지내야 하는가 말해야 하는가. 이러면 지내야 되겠야 말해야 되겠어요? 필요할 때는 지내야 되겠 필요할 때는 지내야 되고, 필요하면안 안 해야 되겠지? 돼요. 필요할 때도 지내고, 안 지내고, 필요 없을 때 네,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필요할 때는 지내고, 안 필요해도 지내고, 꼭 지내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것만 가리면 된다. 안 지낼 사람은 지낼 필요가 없는 거야 부모가 되더라도 제사는 안 지내도 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지내야 될 사람이다 무조건 부정하면 안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교에서는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막이야기하지만그 동네 가봐 그동네에다면 귀신 붙인 사람들이 태반이 귀신 붙인 사람들이다 알겠지? 그 동네 가보면 태반이 전부 다 제사, 제사를 지낼 사람은 지내고, 안지는 사람은 안 지내는데, 그 동네 안 지내겠다고 하는 사람들 태반이 귀신 붙인 동네들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제사는 지냈는데, 아니, 우리가 후손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아버지 조상들은 우리 천왕이나 마찬가지다. 어저께 천왕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밑에는 우리 천왕이고, 천왕 밑에는 우리 조상이 천왕이야. 그러면 이 조상들을 우리 내 좋은 데 보내려고 하는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안 하고 죽어서 잘하면 많어. 그죠? 살아서, 살아있을 때 잘하지 죽어서 안 많어. 그래서 우리는 이게 49제라는 건데 49제가 똑 죽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장사한 수단일 밖에 안 된다. 49제는 저번에 경쟁 강좌하면서 하겠지만 옥행경에 이는 재경 속에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49제를 미리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제라고 하는 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죄가그 사람이 잘못된 거 이것을 풀어야지 세절에막 덧붙이나 놔놓고 하묵에 뭐나 놓고 응? 이거 한다고 예수제 안된다요 그랬어요 그래야 또 여러분들은 내이 제자를 쓴 이거는 제사제자예요 그런데 엄마 뭐 안에서 뭐~ 뭐~ 벚공장할 제자 써갖고 뭐~ 한목에 모아갖고 한목에 천도 다 시킨다고 천도는 무슨 천도 그치? 누구 말든 천도 천자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이? 자 그러면 천도제는 어떻게 해요 천도제 예, (49제하고) 천도제고뭐 다를까? 아니, 49제도 망자지. 49제도 망자, 천도제도 망자인데. 그러면 49제와 명제, 이것이 차이점은 뭘까? 자, 좀 알아야 되겠지. 아 천도제가 뭔지도 모르고, 천도제, 천도제 한다고 돈 주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것도 받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아이 그런데. 문제가 대반이 많다. 천도제가 뭐냐고 묻는데 말도 못 하는데, 왜 하느냐고. 왜 하느냐고. 그거 이상하잖아. <웃음> 이거는 어떻게? 못간 사람들이, 못간 사람들이 걸려있는 이런 천도제라는 것은 인생에서, 이런 49제에서, 심판에서 우리가 야. 어, 무죄로 판적이 안난 사람, 망자들을 우리가 무죄로 만들어 갖고 천도가 될수 있도록 풀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도제라. 그 천도제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망자를 부르지 못하면 천도제 할 필요 없잖아.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뭘 풀어. 그치? 응? 엄청 많아요? <웃음> 그러면 이 인생이 얼마나 <웃음>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4 9구제와 천도제가 무엇이 착하게 차이 나는지를 알아야 될거 그지?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만 가르쳐 줬다 그제? 그런데 뭐 경에서 내가 잠깐만 풀어주지만은그고는안 되는 거야. 경을 공부를 해야 돼, 경을 공부해야 돼. 경 속에 여러분들은 사주에서 풀지 못하는 아주 염려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그래서 육경에서 경쟁 공부를 하는 거야 이? 이거 알아야 알 거잖아. 식구조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천도제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왜이 사람은 천도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느끼잖아안 해도 된 사람은 천도제할 이유가 없잖아. 또 갚고 없는 사람들은 천도제가 뭐 필요하겠노. 그죠? 자꾸 모른다고 그런 핑계 대면안 되지. 그러면 사기치는 거잖아. <웃음> 자, 그다음에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에, 내 생의 업에서 33장이다. 우리 33명이 있다고 그랬지, 인간에게는. 그게 33이라서 내가 33을 얼터반거든 자, 이거는 귀신 존재합니까? 그런데 요새 물어봐요. 텔레비하고 막 이런 데 강자 행거 보면 귀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고 있으면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죠요런 답변하면 안 되겠지? 그런 답변 하나 놓고 안 되겠지? 네. 그러면 귀신이 뭔지 정확하게 따시주고 이 귀신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따라주고 어떤 귀신이 붙어갖고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따라주고 빙의가 되고 조금씩만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줘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쯤에 만일 부모가 돌아가신다고 딱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모가 어느 자식인데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싹다 풀어보는 거야. 네. 재밌겠나? 안 재밌겠나? 그러면 그러면 내인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쟤라도 여쯤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면피하는 거야. 그런데 해를 끼치지 않고 괜찮은 사람은 어떻게 제사 안 지내도 돼. 그런데 관계 없으니까. 부모로 해서 살아 있을 때 부모가 귀신이 망자가 됐을 때의 부모는 다른 거야. 개념이 달라요. 자 예를 한 들어보자. 부모가 열심히 먹지도 않고 빼빠지게 버려가지고 뺏빠지게 벌어가지고 자식인데 마지막에 다넘겨줘서 그러면 부모는 귀신이 돼갖고 그 마음일까? 절대 아니다. 그러면 망자가 돼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도, 저놈의 자식이 내가 이렇게 뺏빠지게 굶고 해가지고 도망갖고 줬는데 내가 빚이 이만큼 내가 많이 쥐줬는데 나는 빚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살아있을 때의 부모 마음과 망자가 됐을 때의 부모 마음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것을 풀어내야 되잖아. 그럼 어떤 자식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자식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자식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좋게 나쁘게 다 있겠지? 이게 풀이 안 되겠나, 그렇지? 안 풀어도 되겠나? 풀어야 돼요. 안 풀어도 되면 안 풀고. <웃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귀신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정리다 우리는 그래, 귀신이 있다, 영원 기십신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 귀신이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이 귀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풀어주는 거예요. 지가 귀신이 돼가지고, 호주 끓면 곤란하고, 그래서 너무 귀신 이야기는 빨리빨리 끝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말로 하는 구천세계 그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사전은 사전적인 의미도 많이 있어요. 구천세계가 이렇다 하는데 이 구천세계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거아니야요 정확하게 말만 구천세계 하면 막 하겠나? 그제 그러면 구천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겠나요? 나 간단하게 말해보자. 이가르쳐 줬어. 그거는 구천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 이제 귀신 세계는 네개 세계가 있다 했고 구천 세계 속에는 여섯 가지 세계가 있다고 그랬다. 구천 세계는 여섯 가지 세계가 있다고 그랬다. 지옥세계 아니에요 구천세계지옥세계는 여기 놓은데 이제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지옥세계라는 것다 지옥세계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옥이 해갖고 그냥 몽땅 물어 되해 갖고 막 화탕지옥이 되는 그런게 아니라 말 지옥세계에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지옥세계는 크게 몇 개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지옥도 복잡해요 크게 네 가지지, 지옥 세계는. 지옥 세계는 크게 네 가지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옥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옥 세계 속에는 영면 세계라는 게 있어요. 영면 세계. 지옥 세계 안에 영면 세계가 있어요. 영면 세계라는 것은 영원히 잠들어서 깨진 말하는 깨지 말라 해갖고 완전히 얼압불은 냉장고 지옥이에요 냉장고 지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절대 인사 말이라든지 이럴때 영면하십시오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돼 당신은 영원히 깨어나지 마십시오 못된 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영원히 깨우지 마십시오 얼음이 얼어갖고 영원히 동태자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다 영면 세계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잘못 전달돼갖고 우리가 완전히 그런 거야. 영면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영원히 깨어나지 말고, 참들어갖고 오지 말라는 세계야. 인간으로서는 니네 자격이 없다는, 그쪽으로 니는 꺼져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영면세계가 어떻게, 영면에 덧어, 텔레비에서 보게 되면, 영면에 덧어, 그거 웃기는 이야기다잉? 텔레비 그거 고쳐야 되는 거야. 영면세계는 영원히, 영원히 깨어나지 마십시오 하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지옥세계 중에서도 최고 악랄한 지역세계다잉. 그럼 우리가 그런 말 했으면 되겠나?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말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을 우리는 잘못 이렇게 전달해갖고 하는 것도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잉. 오케이? 아까 몇시겠지야겠지 되게 몇분 정도 지났어요? 네? 자 이제 <웃음> 마지막 환생편이에요. 환생편 환생이라는 건 뭘까? 내 영혼이 다시 어느 세계든 내가 다시 이 생명체로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 세계를 우리는 윤회 세계라고 한다. 오케이? 그런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전해드리는 윤회 사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하게 풀어야 돼요. 윤회라는 것이 뭔지 맨날 윤회, 자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종교가 하니은 너는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니 좋은 일 많이 하고 돈톰 많이 갖 뜨고 공도 많이 쓰고 기아장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잉 자 그래서 윤회 이 사상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생이랄 것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윤회라는 것은 영혼의 일의 흐름의 흐름 바기가 그런 것이고 환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말로 환생이 가능한가 이것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봐봐. 예수도 환생에 오지 않았고 부처님도 환생에 오지 않았고 아무도 환생에 오지 않았어요. 환생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생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 헛소리 하는 사람 말고, 영혼만 환생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인간 속에서도, 인간 속에서도 유달리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온 거야. 응? 그런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수진사 길을 오면, 내가 이야기해준다 했잖아. 육경대학에 오면 이야기해. 아무 데서는 그런 사람 하면 돼. 천도는 어떤 것인가? 천도가 되게 되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쵸? 내가 천도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천도는 어떻게 돼갖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가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한 생에 올 것인지 다음 시 이제 영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영으로 파할 것인지 내가 또 어, 호텔 을 어? 그렇게 에, 에, 스카이 대학에서 공부를 할 것인지 저 지방대학에서 공부할 것인지를 우리는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재밌겠죠, 영어는 또, 그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많은 공덕이라고 많이 한다, 그제? 이 공덕이 뭘까? 이것도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이 공덕을 풀려면 어디서 풀어야 되겠어요? 살풀이 경에서 푸는 거예요. 살풀이 경에서 푸는 요 이눈 도경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자 복운을 풀면 이 또한 마찬가지겠지 복운 또 보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봤으니까 알겠지. 자 여러분들의 우리가 인연법을 풀때 조상공덕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공덕 밖에는 몰라 그치? 조상공덕밖에는 모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 조상공덕이 어떤 공덕인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내 조상인 누구의 줄을 이어서 내 조상공덕을 받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지, 이 길을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무당이 될락하면, 이 공덕이 없으면, 땡이다, 땡땡땡. 그렇지 무당들은 이 공덕이 없으면, 제 아무리 그, 뭐, 신을 받고 내린 것을 백날, 100, 백번을 해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업적 공덕이다. 업적 공덕은 뭐랬나? 내가 날때 뭐 치라고 했지? 이 업적은 종류가 하나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에 이 업적을 남겨 이것이 업적 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남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업적 공덕에 의해서 또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많지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사람들 영혼 속에는 이것이 요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와 관련된 특징이 딱 들어있어요. 요것이 딱 들어있다. 요런 것이 몇 가지 있겠나? 하, 여기 딱 있잖아. 여덟 가지. 여덟 가지인데 요것이 어떻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른다.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모른다. 이 속에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성장해가면서 이 공덕들이 착착착착착 파로라마같이 착착 변해가는 거야. 거짓말같이. <웃음> 이거는 자긴 공덕을 갖고 온 사람들이다. 긴 공덕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인이 아무데서만 나타나. 기인, 이거 아야 돼. 이 말이야. 기인도 어릴 때부터 착착착착 파노라마 같이 사람이 착착착착 지나가요. 이? 사람이 이 파노라마 사진 같이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야. 이? 그것이 바로 기인이야. 이? 그러면 그 기인을 어떻게 찾는 게 중요한 거겠지.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가르치기도 힘들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가르치지.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인공대께 대해서 설명만 나중에 할 거예요. 그것을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어디 와야 돼? 육경대학. 육경대학에 와서 그런 거지. 내 <웃음> 생경은 수준사 가정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육경대학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 부모가, 나는 왜, 어 우리 부모를 만나게 된 것인지 부모를 탓하는 사람도 많고 부모인데 빚진 사람도 많고 이것이 왜 이렇게 부모인데 이것이 어디 있을까 이거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이게 무조건 인연이 겠까 영원히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하고 어떻게 이것이 영원히 이 부모를 만나게 되는 가정이 있어요.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법의 그 가정이 있어요. 네? 필연의 이런 가정이 있어요. 이것을 엮어 가는 어쩌면 이야기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재밌는 이야기. 다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좀 가야 되겠다. 이에 더 중요한 이거는 첫 번째 인연이고 두 번째 인연은 우리가 뭐랬어요? 이 부부 인연이라고 랬대 그죠? 부부는 왜 만났을까? 우리 한 번씩 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권에 의해서 딸대 간 사람도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떻게? 해? 내가 좋아서 그냥 무조건 가서 헤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가다가 중간에 꺾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빛만 가지고 정리를 못하는 거야. 풀 수가 없는 거야. 술이 사주만 가지고는 풀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다양한 재미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정말로 옛날 이야기같은 이야기같이 풀려는 거야. 그러면 이야기책이 엄청나게 많겠지. 그 다음에 이 자식과의 인연이 참 자식은 지맘대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왜 자식이 지맘대로 안 될까? 응? 빛 네? 받아서. 지 내가 저 영혼에 있는 이 영혼의 세계에서 마주친 인연과 공덕과 이것을 전부 합쳐서 요약기 때문에 내 맘대로 못 하는 거야. 그냥 빛만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빛은 아무도 것 아닌데 우리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빛으로 정리를 했지만 이 속에는 아주 고귀한 그 뜻들이 처음부터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히 하는 이 인연에는 이런 빛쟁이 인연법이 있어요 그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나는 시점에 의해서 빛을 정산을 하는데 이 안에는 순수하게 엄청난 빛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간단하게 빛을 통치해서 뭐 빛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지만 이 속에는 빛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속에 빛의 종류는 몇 가지겠어요? 아, 여기는 여섯 가지의 이런 빛의 종류가 있어요. 그 여섯 가지 종류 속에, 어들게 여덟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빛 속에는. 그러니까 여섯 가지가 그렇게 총 만여덟 가지의 빛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이 검실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검실일까? 이 그지?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사이가 좋아, 검실 부분은 검실 부분인데, 왜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다. 근데 우리는 상담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제? 우리가 이 지금부터 가는 거는 여기에는 우리가 상담만 과학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건 수리사주가 한계예요. 정확한 데이터로 가는 거는 수리사주. 이것은 이 지금 풀이하는 것은 이 경전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가 이런 식으로 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금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족을 슬쩍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상 배필은 어떻게 우리가 운명주기에서 3주기에서 4주기 사이에 온다 이다 그제 그때 오는 이유가 뭘까 뭐, 나이가, 뭐, 두살 차이 있다고, 띠가, 어떻고, 그거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 천상 배필은, 딱,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지그 시기에, 그 시기에, 온다고 해갖고, 무조건 천상 배필이 아니에요. 천상, 하늘에서 맺어준 거예요. 하늘에서 맺어준, 그러면, 나에게, 하늘에서 맺어준 천상 배필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거예 그럼 단순하게 이 사람이 천상 배필이라는 것이 아니라, 천상 배필, 이대어온 원인 이것을 푸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법은 어떻게 되겠냐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응? 그렇게 다시 안 태어나고 싶지 그니까 편안한 상태로 천도가 돼갖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면 제일 편한데, 그런데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 우리가 총 51강자다. 5 1강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좌를 한다면 이것이 똑 1년 분치다. 그제?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빠르게 속도를 내갖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진행하는 이 부분을 요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빛받으러 인생은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것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책을 서지를 못했어. 그치? 자,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수리사주를 푸는 제가 10년이 가까워왔고, 20년이 지나면서 이따까지 보다 보니까 내 나이도 지금 한갑진갑 다 지내버렸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뛰어났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에 내가 이렇게 정력적으로 강의를 할수 있겠나. 그죠?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영혼이 이렇게 막혀져 있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제?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떻게든, <웃음> 이것을 내가 가지고, 응?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제? 그래서 이것을 모두 파헤치는데 <웃음> <다> <웃음> 자, 첫 번째. 우리는 수리사주를, 어, 일단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운 사람을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지금, 비카프로, 비팔려고, 어, 사는 인생을, 우리는 보적 수리사주, 유튜브 수리사주에서 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하다보게 되면, 그 사이 또 많은 것이 또 생겨갖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부 육경이 진행되면서 옥형경 그 다음에 살풀이경 그 다음에 우리는 천재 봉양까에 갔다. 이 경속이 워낙 방대한 거야.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빨리 펼쳐 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1년 이렇게 갖고는 안될것 같고 그래서 그 많은 것을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육경 육경대학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것을 우리 천부경 육경에서 해 이것을 풀어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수련사가 가던 종교인이 가던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던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주족을 해갖고 가게 될 거예요. 육경대학은. 그치? 그 다음에 이 보조수리사주는 일반 인생살이, 그제? 인생살이와 우리는 상담자를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상담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육경대학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수준사가 안 된다. 수행을 하지 못한 암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확인되지 않은 이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 명상법 강좌를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두뇌 편까지 뺏기 못했다. 그제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에는 우리는 총 다섯 편의 어, 지금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이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런데 책을 다쓸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를 모르겠고 쓰지 못하면 강좌라도 끝내줘야 되니까 이것이 총 책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섯 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책으로 생각하면 다섯 권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1장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식편부터 3편 2장까지 했네요 3편 어식편부터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하면서 우린 여기에 명상법에는 수행이 실습과 수행이 뒤따라야 된다 그죠? 수행과 실습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죠? 이쪽에는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웃음> 꼭 갖춰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제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여, 이 기도의 길, 수행의 길,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길로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 그치? 그럼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저 옛날에 천부경을 그냥 풀어나갖고 온 세상이 어지러운 이 종교세계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차차 차다 풀어줘야 되겠지 내가 이천병의 강좌를 이렇게 정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바르게 가라고 지금 강의하는 거야 올바르게 가라고 내가 그냥 순칸 차놓고 그냥 허지부지 해보고 차차차차놓고내 똑똑하니 해차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그 밑에는 어떻게 되겠노? 완전 난항 판 되는 거야차차차 우리는 정도 정법 정행의 길 이것이 바로 천부의 길이니 우리라도 뭐 다른 사람이 다안 오더라도 우리라도 이 올바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웃음> 내일은 내가 하려다가 못한 거 어, 저녁에 저녁에 밤에 밤에는 다른 사람이 바빠서 뭘 하면 내 혼자서 우리 상대하고 같이 하지 뭐 듣기 싫으면 말고 듣기 싫으면 말고 아 예정이다 예정 할지 안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할 가능성도 있다 지구의 민망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거 한게 이전에. 왜? 만약에 다음 강자가 우리가 이제 고대 문화로 막 접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하이에, 그 사이에 내가 간략하게 이것을 정리를 해주고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태하다. 지구가 위태하다. 지구가 위태하면 어떻게? 전 세계가 위태하다. 전 세계가 위태하면 어떡해? 나라가 위태하다 나라가 위태하면 어떡해? 우리 가정도 위태하다 우리 가정이 위태하면 어떡해? 나 자신도 위태하다 이거 되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 수메르 문명이 태어나면서 수메르 문명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인류들이 어떻게? 헤딩을 하고 있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2차로 옮겨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한번 또 점검을 해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또 한번 갖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어 내일 모하면 금요일날 할수 있도록 할게요 금요일날 낮에 할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